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. 내 모른 척저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넌 얼마나 힘이 들